자 이번에는 업로드 메뉴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업로드 모양의 이 아이콘을 자세히 보시면 구름 모양 아이콘이고 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런 표시가 보통 있으면 내 계정 공간에 무언가를 저장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미리 캔버스는 여기 사진이라는 메뉴도 있고 요소라는 메뉴도 있는데 이런 거 안에 보면 다양한 사진과 이런 일러스트 요소가 있어요. 이거는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하는 거고 여기 있는 것들도 물론 예쁘지만 내 사진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야 내가 필요한 것들은 업로드를 해서 이렇게 쓸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능은 뭐이 사진이나 여기 사진도 올릴 수 있고 동영상도 올릴 수 있고 음악도 올릴 수 있는데 어쨌든 내가 올린 총 양의 합이 1기가 까지만 쓸수 있습니다. 무료는 근데 돈을 내고 뭐 14,900원 한 달에 이렇게 돈을 내면 10기가까지 사용을 할수 있는데 크게 그게 의미가 없어요. 디자인된 결과물은 쓰고 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다 쓰면 이렇게 휴지통에 넣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그냥 삭제하면 됩니다 삭제하면 그냥 없어지거든요 응, 별 상관없어요 이렇게 지워버리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웠다고 내가 작업했던 그 과거에 내 디자인이 지금 써먹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내 디자인들이 지금 여기 써먹은 게 있죠 이게 사라지느냐 그렇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쓰기는 썼지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파일 자체에 그러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뭐 이런 거 아까 전에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업로드 사진에 지금 이두개 사진밖에 없잖아요. 아예 그냥 다 지워볼게요. 자 휴지통에 넣어서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안에 자그 상태에서 내가 만들었던 거를 한번 뒤져볼게요. 자 여기에 제 사진 들어갔고 여기도 제가 썼던 사진이 들어갔죠? 자 이걸 만약에 꺼냈다. 그러면 가지고 와줘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내 공간에 업로드 공간에 얘가 있지 않아도 아무 상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기가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파일을 업로드하고 싶을 때는 여기에 내 파일 업로드라는 버튼이 보이죠? 자, 얘를 누르시면 되고요. 총세가지의 스타일의 파일 형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보면 업로드 정보도 나오죠? 총1기가 저는 지금 유료로 사용 중이에요. 물론 공짜로 쓰고 있습니다. 한달 뒤에. 어, 유료를 유지를 하지 않을 계획이니까. 자, 지금 다 지웠으니까 0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미지는 JPG, PNG, SVG, 그 다음에 GIF, 이건 음짤이에요. 그 다음에 MP4 형식의 동영상도 올릴 수 있고, 음악은 현재 준비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동영상과 음악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 인쇄물을 만들거나 웹용 뭔가를 만들 때, 인쇄물을 만들 때는 사실 동영상이 들어가거나 음악이 나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정말 인쇄를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웹용으로 만들 때는 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영... 뭔가를 만들겠다? 웹용으로 만든다? 가능합니다. 동영상 저장이 따로 되거든요. 여기서 다운로드할 때?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고 PPT 같은 거 만드실 때도 동영상과 음악은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런 목적으로 웹용으로는 쓸수 있으니까 이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 뭐이 미리 캔버스하고 약간 라이벌 관계에 있는 그 캄바라는 사이트는 아주 옛날부터 이 기능을 지원을 했었어요. 자 미리 캔버스에서도 기능 지원하니까 써볼게요. 파일 업로드를 누르고요. 내 컴퓨터에서 자, 어떤 뭐 이런 사진을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뭐 동시에 여러 개 선택도 돼요. 컨트롤 누르고 하면 동시에 여러 개 선택되거든요. 자 이렇게 열기를 누르면 이렇게 업로드가 쫙 됩니다. 제가 용량이 좀큰걸 올렸어요. 자뭐 요거는 해변가 풍경이고 요거는 카페에서 음료 찍은 사진인데 제가 템플릿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어가지고 꺼냈습니다. 수박주스라는 뭐 이런 이미지가 있더, 있더라고요. 자 얘를 제가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웠거든요. 음, 지웠어요. 그러니까 밑에 그림자만 이렇게 남아있는 뭐 요런 상태인데 제가 얘를 제가 찍은 사진으로 바꾸고 싶은 거죠. 자 업로드를 했으니까 클릭을 하면 여기 나타납니다. 자 색감이 별로 안 예쁘니까 선택하고, 이건 사진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사진 선택. 그럼 속성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클릭. 그럼 여기에 사진에 대한 어떤 필터 이런 게 나와요. 직접 조정. 밝기 쫙 올려주고. 잘 보이시나요? 응. 그 다음에 대비도 좀 올려주고. 채도도 좀 올려주고. 그 다음에 선명도도 약간 올리고. 자, 이렇게 하니까 얘가 잘 보이죠? 자이 상태에서 저는 유료 사용자 니까 이런 기능을 마음껏 쓸수 있습니다 배경지우기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진의 용량이 크면 클수록 요 배경지우기 기능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자 일단 열심히 지우고 있는데 한2 30초 걸린다고 합니다 자 눕기를 땄어요 자 그런데 완벽하느냐 아니죠 뭔가 이상하죠 음, 아직까지 베타 기능이라서 그래요. 아직까지는. 이게 잘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교체하려 했는데 실패했네요. 음, 실패. 그러니까 이, 이 사진이 지금 이 사진을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한 겁니다. <웃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내사진은 어쨌든 올려서 쓸수 있다. 뭐요 개념까지만 여러분들이 알, 알면 될 거고요. 자, 아까 전에 올렸던 요 사진도 한번 클릭해볼까요? 이런 음, 식으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자 사진은 원래 원본의 크기대로 등장하는 건 아니고 화면 작업창의 크기대로 조금 축소돼서 나오니까 원본을 꽤 괜찮은 용량 화질을 올렸다면 이렇게 확대해서 쓰셔도 무방하고요 자 확대했을 때 약간 찌글찌글하게 깨지는 느낌이 난다 그러면 선명도를 약간 조절하면 네, 잘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올리는 거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렇게 쓸 때는 찌꺼기는 용량 차지 하니까 그냥 버릴게요 자그 다음에 동영상도 올릴 수가 있죠 자 한번 올려볼게요 자 업로드 눌러서 동영상 파일 하나 선택하고 열기를 냈습니다 자 용, 동영상도 용량이 있을 거니까 올릴 때 한참 걸릴 거고요 그리고 이게 무조건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용량과 시간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기억으론 이게 50메가가 넘으면 안 올라갔던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자 8초짜리 짧은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클릭하니까 이렇게 영상이 나타나죠 소리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필요한 구간만큼 요렇게 해서 잘라서 쓸 수도 있고요. 여기 소리도 있으니까 음량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나중에 이제 요소 같은 데가 가지고 뭐 노트북 이런 거 검색 한번 해 볼까요? 뭐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뭐 노트북 사진도 있을 것이고. 응용을 하자면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정면으로 보고 있는 노트북이 혹시 있나 뭐 이런거 좀 살펴보고 뭐 이런 게 있다 치면 클릭해서 얘를 위로 보내기 사이즈 좀 줄이고 약간 기울기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이렇게 집어 넣은 것처럼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미리 캠퍼스에 있는 것들은 요 배경 지우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게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좀 그래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어는 선택을 했는데 배경 지우기 기능이 활성화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될 때가 있고 안될때 있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다운로드를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 얘가 png 파일이나 jpg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동영상을 넣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단일 이미지가 되니까 이럴 때는 동영상을 꼭 선택을 해주시거나 혹은 pdf나 ppt 를 해주셔야지 동영상이 들어갑니다 그때도 뭐 이런 식으로 해 놔야지 통 이미지로 하면 안 돼요 요렇게 요렇게 해야지 동영상이 제대로 동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 상태를 다시 한번 그냥 동영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동영상 들어가서 MP4 형식으로 다운로드를 받으면 자, 테두리나 이제 껍데기는 전부 다 이미지였지만 동영상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동영상이 포함된 상태로 다시 동영상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업로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음악은 지금 준비중이니까 지금은 쓸수 없습니다 자, 나중에 이 기능들이 뭐 어떻게 더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아직까지는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위주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용량은 1기가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업로드 메뉴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디자인 작업을 하다보면 굉장히 자주 쓰게 되는 기능이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누기가안 됐던 이 사진 있죠 이거를 제가 이왕 설명드린 김에 누끼를 해서 한번 올려 볼게요 또 이렇게 넘어가면 찝찝하잖아요 그죠 자 지금 이미 한번 올렸던 이거에 제 컴퓨터 파일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워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다시 받을 때는 요 부분 눌러가지고 원본 다운로드 기능이 있거든요 이걸 눌러주시면 또내 컴퓨터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생겼어요 지금 이거는 아까 올렸던거고 지금 다시 받은거죠 자이 파일을 이런데 한번 가볼까요 remove.bg 제거한다 백그라운드를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다가 업로드 이미지를 눌러서 자 방금 원본이든 얘든 어쨌든 업로드를 하면 용량이 좀큰 오리지널 사진을 올렸거든요 그 얘가 딱 정리를 해줘요. 근데 여기 빨대는 역시나 날라갔네요. 또 완벽하지 않은 느낌이기는 합니다. 자, 요 상태에서 다운로드를 만약에 받았다.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저장이 돼요. 자, 얘를 다시 미리 캔버스로 와서 업로드를 하면 되겠죠. 자, 클릭하면 이렇게 왔고요. 사이즈 적당히 조절해서 자, 여기에 배치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필터 기능 살짝 써가지고 밝기 쫙 올리고 대비도 좀 올리고 채도도 좀 올리고 선명도도 약간 주고 하면 이런 결과물이 뭐 나올 겁니다. 빨대가 없어진 게 조금 엔진데 빨대 같은 거는 있을까요? 검색하면 나올지도 몰라요. 스트로우나 빨대 이렇게 검색하면 오 있네! 빨대만 눅히 따져 있는 것들을 잘 골라서 선택하면 이렇게 빨대가 나오겠죠. 내가 필요한 거는 요만큼 정도만 있으면 될것 같거든요. 일단은 색을 좀 바꿀게요. 컬러톤을 이용해서 색감을 이렇게 좀 바꿨어요. 제가 일부러 자, 그 다음에 이만큼만 필요하니까 이거 나중에 다 중복 설명될 겁니다. 자르고 싶잖아요. 자, 얘를 자르기 기능을 써서. 나는 여기서 이까지만 쓸래 아이고 찌그러뜨리면 안됩니다 찌그러졌네 자, 나는 여기까지만 쓰겠다 체크하면 이렇게 쓸수 있겠죠 얘를 이런식으로 딱 맞춰주면 이렇게 뭐 빨대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도 디자인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좀더또 디테일하게 한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alt키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더블클릭 누르면 다시 복원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요 아래 부분만 이렇게 해서 따로 저장을 하고 얘를 여기다가 일단은 이어붙여서 두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메뉴 설명하다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사이즈도 적당히 물에 들어가면 약간 굴곡지니까 이렇게 하고 투명도가 있거든요 투명도가 여기 있죠 얘를 살짝 조절하면 이렇게 물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끝으로 갈수록 점점 점점 점점 점점 옅어져라 그러면 뭐 그라데이션 마스크 이런 걸 써가지고 각도를 밑으로 이렇게 맞춰주시고 이렇게 범위를 주면 밑으로 갈수록 서서 사라지는 뭐 이런 느낌도 연출을 할 수가 있겠죠 포토샵만큼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응용을 하면 원하는 것들은 대략은 다 만들어낼 수 있는 뭐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업로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업로드를 이용해서 이런 작업도 할수 있었다. 그리고 미리 캔버스에서 아직까지 이제 눕기 따는 기능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리무브 비지라는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다라는 거고 이 리무브 비지도 배경이 복잡하지 않은 어떤 상태에서 놓고 작업을 하면 조금 더잘 된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업로드 메뉴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